반갑습니다.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려입니다. 자, 요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어, 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. 삭감 음, 모양으로 간다고 해서 콘 시스템이라고 하죠. 어, 내용은 음, CD 시스템이랑 비슷한데 CD 시스템은 당쿠션에서 이쪽 장쿠션 이쪽까지 가는 거고요. 콘 시스템은 장쿠션에서 장쿠션으로 어 뱅크샷을 치는 방법이죠 음, 투뱅크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콘 시스템 음. 장쿠션에서 단쿠션, 장쿠션으로 가는 토뱅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삭감모양이라그래서콘 어, 시스템입니다. 음, 콘 아이스크림 있죠? 삭감모양? 자, 그러면 음, 포인트부터 아셔야겠죠? 자, 원쿠션 포인트입니다. 중앙이 제로입니다. 그리고 왼쪽으로 반칸이 2 2씩 올라갑니다. 2, 4, 6 그럼 반대는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?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6 자, 그리고 출발 포인트 코너가 제로고요. 쭉 1씩 올라갑니다. 1, 2, 3, 4, 5, 6, 7 자, 도착. 도착도 똑같습니다. 0, 1, 2, 3, 4, 5, 6 7. 자, 그러면 공식은 출발, 빼, 아, 출발 빼기 도착은 원쿠션이 되겠네요. 음, 샷은 그냥 간결한 미들 팔로만 나가면 되고요. 음, 뭐 돌아가는 공이 아니고, 간단하게 치는 공이기 때문에. 어, 한 2레일 정도의 스피드만 주시면 됩니다. 자 시타를 해볼게요. 대략 출발이 제로에 있네요. 자 도착도 사감 어, 모양을 그리면 제로에 있습니다. 그러면 계산하면 제로가 되겠죠. 자 시타를 해볼게요. 약간 도톰하게 맞았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하네요. 어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. 사깟 자 그럼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타를 해보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이런 배치를 놔두봤습니다자 계산을 해볼게요. 출발이 대략 4 정도 있네요. 도착도 음, 이미지선을 그어버리니까 대략 4정도에 있네요. 자 시타를 해볼게요. 스트로크 당점다 똑같습니다. 자, 요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. 음. 자, 이 시스템은 별달리 뭐 설명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. 무회전이기 때문에 무회전 당점만 잘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거리가 멀면 어, 조금 부드럽게 치워주시고요. 거리가 가까우면 당 쿠션에서 가깝게 되면 약간 약간 미는 타법을 더 주셔야 됩니다. 사격을 약간 주셔도 되고요 너무 사격을 줘버리면 반발력 때문에 길게 나올 수가 있으니 간략하게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음, 몇 가지가 안 나오겠죠 시타 화면을 통해서 조금, 조금 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